안녕하세요. 협상교육 전문가 내고 콘서트 대표 김상철 박사입니다. 많은 기업의 교육 담당자분들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교육을 진행하려고 할때 교육생들의 실무에 맞는 즉 현업 적용도가 높은 강의를 제대로 하는 협상 전문 강사를 찾기가 무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다시 말해서 현업 적용도가 높게 나와서 교육생들의 아, 이 교육이 참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협상 전문 강사와 협상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섭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강사는 자신이 받은 강사료 값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협상 강사는 자신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업이 그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을 달성했는데 그 교육 목적은 뭐냐면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현업에 바로 적용해서 성과를 낼수 있는 실무 중심의 강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협상 강사분들이 실무와 동떨어진 단순한 협상 이론을 전달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베트남종전협상, 미국과 소련의 핵확산금지협상, 중동평화협상, 기업간 M&A 등 실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협상 사례를 들고 있는 겁니다. 기업에서 교육을 한번 하려면 비싼 강사료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의 업무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보통 수천만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 후에 현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면 기업으로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생들이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즉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상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협상 강사를 유리사, 교육생들을 VIP 고객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요리사는 v i p 이 손님, 교육생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리사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선한 재료가 있어야겠죠. 둘째, 고객의 입맛이 어떤지 고객의 식성을 이해하는 것. 마지막으로 신선한 재료를 고객의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 있는 훌륭한 요리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협상 교육과 연결해서 설명한다면 신선한 요리 재료라는 것은 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을 말하고 고객의 식성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교육생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 있는 요리 실력이라는 것은 강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협상 지식을 교육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뛰어난 전달력과 강의 운영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사가 협상을 강의하려면 당연히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뜻이지, 이 모든 것을 공부를 해야만 협상 강의를 할수 있다는 라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 유명 대학에서 협상 과정을 한번 수료했다고, 협상 책몇권 읽었다고, 아니면 다른 강사 가는 협상 과정을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협상 강의를 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협상에 대해서 강사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그 강사가 협상과 관련한 박사기가 있는지, 협상 책을 저술했는지, 협상 이러닝 과정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강사가 가능한 협상 교육 과정이 비즈니스 협상, 세일지 협상, 구매 협상, 가격 협상, 기타 협상 등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협상 강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별로 강의 모두를 보면 은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의 제안서를 보면 은 교육생들의 직무에 따른 협상 내용이 전부 다른데 비즈니스 협상, 구매 협상, 셀지 협상의 모두를 살펴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별로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협상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협상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기업의 사내 강사분들이 협상 강의를 하는 것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회사 내의 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 즉 외부 강사가 할수 없는 직무 교육은 회사 선배인 사내 강사가 강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협상 교육은 얘기가 다릅니다. 교육생들 입장에서 볼때 사내 강사분들은 회사 선배이고 자기 회사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강의 후에 좋은 평가를 주긴 하지만 솔직히 기업의 사내 강사분들 중에서 협상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이 협상에 대해서는 많은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정규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도록 전문적이고 모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는 대학원에 협상학과가 있을 정도로 협상은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사내 강사분들은 기획형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등 다른 교육과정을 강의하면서 협상 강의도 함께하는 경우 대부분으로서 협상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사내 강사분들의 강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교육생들이 현업적용도도 역시 강의만족도에 비례해서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외부 강사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교육생들이 업무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정말 올바른 선택인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생들이 현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중심의 협상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은 강사가 교육을 하기 전에 면접 교육생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주로 어떤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지, 그리고 협상을 하는 상대방은 누구이며 어떤 것을 가지고 상대방과 협상을 하는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교재와 강의 내용에 녹여서 강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부르죠. 제대로 된 실무중심의 협상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하는데 협상교육을 하기 전에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생들의 직무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생들의 직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교육생들마다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과 협상 상대방, 협상의 목표와 협상 주제, 그리고 협상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 주변의 관계인, 협상을 하는 방식과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교육생들이 교육 후에 바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생들이 업무에 맞게 강의 내용을 커스터마이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협상 강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강의 내용을 자신이 하는 협상 강의 내용을 교육생들이 업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만큼의 협상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책몇 권을 읽었거나 협상 과정 몇개 수료하는 등의 얕은 지식으로 협상 강의를 하려니까 커스터마이징은 못하는 겁니다. 유리사가 아무리 신선하고 좋은 재료와 고객의 식성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 실력이 없으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사도 아무리 협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커스터마이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전달력과 운영 능력이 없으면 교육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보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협상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원츠가 아니라 니즈를 중심으로 제안하라, 포지션이 아니라 인터레스트에 초점을맞춰라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라 식으로 설명하는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츠, 니즈, 포지션, 인터레스트라는 용어도 확 와닿지 않아 교육생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협상 강의는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예시로 바꿔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쓴다고 해서 좋은 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강의 경험이나 경력이 많아서 강의 스킬이 뛰어난 강사분들 중에 커뮤니케이션이나 문제해결과정 또는 뭐 협상책에는 일부 내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협상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사분들은 과정 만족도가, 강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오랜 강의 경험을 가진 전문 강사로서 강의 스킬이 좋기 때문에 과정 만족도가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즉, 협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강의 스킬로서 강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사분들이라고 할수 있죠.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협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 경력이 많은 분들이, 강의 스킬이 좋은 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하면 은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육 담당자도 협상에 교육대해잘 모르고 교육생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손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강의 만족도는 높게 나오지만 그 협상 교육에서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현업에 바로 적용해서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어떤 협상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인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협상 교육 과정은 교육생들의 업무를 중심으로 크게 일반 비즈니스 협상, 세일즈 협상, 구매 협상, 가게 협상으로 나눠볼 수 있고, 또 이걸 좀더 세부적으로 특정 업종에 나눈다면, 은 뭐, 건설 현장 관리 협상, 철강 협상, 그 다음에 단체 급식과 관련돼서 그 매장 사이트 나가서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관리 협상, SI 협상, 뭐, SM 협상, 이와 같이 특정 업무에 특화된 협상 과정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교육생들의 업무 특성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매 협상과 세일지 협상 프로그램은 1일 기준으로는 적어도 3시간, 2일 기준으로는 5시간 정도는 반드시 가계 협상 부분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 기업의 세일즈 담당자와 구매 담당자들이 협상을 주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가격이고 따라서 세일즈 협상과 구매 협상에는 반드시 가격 협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구매 협상과 세일즈 협상 교육 프로그램의 가격 협상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 담당자와 세일드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협상시킬은 가격 협상시킬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여온 협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상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고 교육생들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는 좋은 협상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로얄티를 주고 들어온 협상 프로그램으로 교, 교육을 하는 회사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외국 협상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해서 하는 회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비즈니스 실장에 맞지 않을 뿐더러 커스터마이징도 어렵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현업 적용성이 떨어져 교육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외국 프로그램을 선정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 제가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현업 적용에 높은 실무 중심의 협상 강사와 협상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협상 강사를 섭외하시면 은 아마 만족할 만한 그런 교육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